뀌어 어, 뭐야? 이게 다고저게야로야 로브친구 로그친구. 로브친구 로친구 괜찮... 빨리 사야되겠다 이거 너무 부대기 쳐요 아나왜 죽을까? 아, 사례 주세요 2명이야 2명이야 2명이야 2명이야 2명이야 오나이트이 그리고 들어와야 갑자기 <목소리> 아, 타겟지라고 해놓고 맞았네 약공 약공 그니까 나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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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또 방해를 하긴 두지내 두질... 어? <웃음> 바이바이 야, 저기구나? 예 <웃음> <Yeah>, 저기에요 <웃음> 아아 잡았어요 또 왔어 오쪼데 국민 <laughs> oh 네잘 <웃음> 싸웠는데 씨너왜 살아나는 거야? 아, 오케이, 아, 이겼다. 이겼다. 돼. 이우이아이이게예 그이퍼 맞지? 나리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 아, 네, 저 어? 케인세이 4... 네번째 스킬 그거잖아요 가불기요? 아, 가불기 그거잖아요 네. 저거 만약에 약공다불기를 죽이면은 처형돼요? 아니 안돼요 안돼요? 누구 네. 어, 다시? 쟨. 잡았고 얼마 남았구나 폭사 이 아, 이겼거이이거나이 아, 어, 아, 너무 와, 씨, 뭐야? 그게 요오 씨발 로오 씨발 또 사람들 어,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쿠키님 쪽에는 대부분 한국인들 아닌가? 아, 한국인이에요. 화나는 사람들 한국인들이. 메 네. 먹어야 되는데. 저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